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 어, W 가나라는 곳입니다. 굉장히 또 유명한 집입니다 여기. 어. 아 여러분들 오늘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볼 건데 이게 뭐냐면은 품들이 가장 좋은 그날 따라 다른 어, 가장 좋은 식재료로 해가지고 이게 렇 음식을 바로바로 좀 만들어서 주시는 네, 그런 거라고요. 저도 처음 보고 보는데 되게 좀 궁금한데 어,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 해 드릴 겸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그 63층 게스트하우스도 빌려주시고 그저 양주 좀 자주 보내시고 진짜 예전부터 엄청 좀 많이 챙겨주셨던 형님이 계신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형님한테 좀 연락도 못 드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형님 뵐겸 해가지고 왔는데 형님이 또 이렇게 맛있는 거좀 사주신다고 해서 예. 좀 먹어보게 됐는데 1인, 1인 25만원입니다, 여러분들. 1인 25만원. 와. <웃음> 1인 25만원짜리 한번 또 먹어보게 됐네요. 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제가 처음 먹어는데 진짜 부드럽다. 와, 전복이 전복이 원래 좀 열을 가거나 그러면 조금은 질긴 식감이 좀 있기 마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. 와. 아직까지 형님, 어, 아유, 아직 어 진짜 진짜 맛있는데, 수화서서. 어. 네. 음. 자 먼저 참돔 먼저 해가지고 이야, 색깔이. 청어는 또 회로 또 제가 거의 처음 먹어 보는 거 같은데. 진짜 맛있어. 붉은 색 생선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 청하네 그때 맛있단 이 그시만 근데 상태 좋은 청 좋아요. 상태가 좋아야 이걸 좀 회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청어는. 사라지는 게. 아. 아, 한잔 가긴 해요. 그러면, <웃음> 쏴쏴쏴. 야, 너 해가, 너 계속, 와. 야, 이제 사라져 없어지니 해가. 오.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, 진짜. 오버하는 게 아니라, 여러분들, 진짜. 오, 진짜 놀랬어요 진짜 깜짝 놀랬어요 맛이 야민요이가 들어간 주 막기입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이건 깔끔한 느낌 무슨 뭐,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? 약간 깨랑 와사미가 좀 맞습니다 살짝 매운 게 조금 있는 네, 아, 맞지 직접 구하셨는 여기 보이시는 게 안심, 네. 그게고 등심이고요 네. 여기 가운데, 이쪽에 있는 네피스 있는 게토시쌍이요고시니다 토시쌍. 이쪽에 네. 있는 부분이 한우에서 가장 마블링이 많은 부위인 살치살 살치살. 이제 양념에 절여되었다가 구워드릴 꽃갈비살이라고 부 l u s 아~~ p l u 리고 p l 니다9 p 감사합니다. l u s 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좋다던 응. 나인 등급이라고 하네요. 고기가 응. 하... 반찬도 여기서 직접 다만드신9요 직원분들이 l u s 9 plus 9 plus 9 스타드는 마늘을 좀더가미해가지고 음. 자, 정읍에스키는 30개월 된 소래요. 이게 음. 안심. 조금만 살짝 찍어서 이게 보통 이제 와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지? 아 이거 말이 막힌다 이게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야어우 진짜 최고네요. 이 안에서 넣으면 몇번수준거 거의 사라져서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. 한잔 하면서. 소화소 이번에는 고추냉이하고 얼그레 머스타드. 아, 지금 육회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자주 먹는데, 와, 이게 또 콩가루인가? 네. 이 콩가루 참깨? 참깨? 참깨, 어, 참깨. 참깨. 음. 참깨를 참깨 이렇게 좀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해놓으니까, 이도또 아, 고소하면서 아. 제일 좋은 게좀 많이 달지 않아요. 이 육회가 어떤 잘못하면 되게 달면은 물리거든요. 근데, 적당하게저달 달큰하면서 와, 또한 자리만 아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형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촬영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먹고 있어요. 근데 편집 편집 편집 이렇게 하면서 먹는 부분만 이렇게 한 10분 정도 아마 나갈 텐데. 형님은 지금 편안하게 되어야면서 네, 먹고 있습니다 쏴쏴쏴 음. 나중에 잡수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구독고잡수 잡쏴요 잡쏴 잡쏴 잡쏴 혹시 먹는 채널이 있요 네, 네 먹으 아, 술먹방이다 제가 먹... 구독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. <웃음> 룸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예약이 안된데요두 명은 예약이 안 되는데, 특별히 앞에 형님, <웃음> 어 참, 형님, 좀 더, 좀더 대단해 보이시는데, <웃음> 특별한 케이스로 저희 룸을 좀 예약을 주셨대요. 어, 보통 네 분에서 여섯 분 사이만 이제 그 룸을 좀 예약 가능하시다고 하네요. 혹시나 와보실 분들 좀 미리 참고로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접 음식 식자재 하나하나, 전부 다 여기서 직접 뭐 양념 하나, 무슨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 하나를 전부 다 직원분들이 직접 새벽이나 이런데 시장 가셔가지고 좀 구매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냥 최고가 아니면 손님 상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어떤 애. 그런 마인드 아 그리고 여러분 들 여기 고기가 조금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좀더 이제 말씀을 하시면 추가로 또 추가적으로 좀더 주신대요 고기를 혹시나 좀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네. 고기 같은 경우 좀 부족하면 더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주신다고 하네요. 음. 아, 저는 30개월 된소 데리야끼 소스를 또 살짝 발라가지고 한번더 살짝 또 구워주시는데 이거는 와사비랑 해가지고 또 같이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하네요 소소소. 근데 제가 봐서 분명히 댓글이 이런 댓글 나올 것 같아요 음. 좀 어울리는 걸 먹어라 어, 너는 소주의 삼겹살인데 <웃음>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<웃음> 그 영화 신세기 보면 체미식스가 그러죠 어. 아침에 스테이크 썰고 있는 그 이중구에게 야 니들은 어울리는 걸쳐먹어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죠 예. 왠지 그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<웃음> 이게 아까... 지금 시력 이제... 포스시산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로탄형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스보이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히스탄형... 오 음. 이건 왜 선도가 좋을 때 먹어야 되는지 그때 좀알것 같아요 먹었을 때 우리가 소 간을 살짝 싱싱한 걸 익혔을 때 나는 그,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손도가 좀안 좋은 거는 되게 좀 역하고 비려져요. 음, 그 느낌이 살짝 좀 나네. 근데 이건 지금 상태가 최상인 것 같아요. 전혀 뭐거부감도없고아쏴술쏴술마시술술 맨 처음 먹었던 안심 그 감동이, 아 제가 그동안 먹은 소,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대구에 또 살고 있던 아우가 새우살을 한번 좀 보내줬었는데 그때 그 집에서 한번 구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기 상태 가 굉장히 좋았어요. 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아까 여기 처음에 먹은 그 안심이 그 칠판 지우개로 이렇게 다뭘 지우듯이 막 지워버리네. 정말 여러분들 혹시나 오시게 될계기가 있다면 한번 와보세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바가 아니라는 거, 오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거예요. 정말 와. 저는 형님 평생 배신 못합니다. 이래서 <웃음> 배신도 안할 거고. 예. 어, 자꾸 한 번씩 이제 연락 못 드리고 있다고 저한테 아 떴다고 이제 배신하냐, 항상 이러시거든 요 형님. 이 말만 하면 돼. 예, 예, 예 이제 말씀하시면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세민이가 구독자 1만일 때는 하루마다 연락을 했어요. <웃음> 2만일 때는 이틀마다 연락했고, 3만일 때는 3일마다 연락했고, 13만이 되니까 13, 13개월 만에 한번 연락을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전화하면 아 형님 안녕 하십니까? 해래 지금은 무슨 뭐, 일 아, 뭐, 있으세요? 이렇게 전화하니까 좀 그러네요. 세민이한 예. <웃음> 이런 놈입니다. 예. <웃음> 그러면 아닙니다, 안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저 형님한테 꾸준하게 항상 연락 드리고 이제 만나러 형님을 뵈러 오지 못했을 뿐이지. 예, 아저 절대 그런 놈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에. 저 절대 무슨 뭐 제가 성적을 한다고 사람한테 연락하고 어,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, 여러분들도. 에. 형님 이 재밌으라고 약간 오바를 하신 거예요, 여러분들. <웃음> 제가 튀김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 두꺼운 튀김옷으로 서내가가지간 일본식 템포라 느낌이 튀김옷도 거의 엄청 얇고 최대한 이 식자재 원물을 엄청 많이 좀 살리면서 잘튀겨졌네요 음. 음식 하나하나가 다 원산지가 어딘지 다 이렇게 저 얘기해주시면서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먹는 게 배부르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좀 즐거워지는 거예요, 이렇게 하나하나 이 식사 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듣고 하는 이런 좀 즐거움으로 하는 식사, 아 그런 또 맛이 있네요, 또. 어. 나블이 많은 부위이다 보니까 어, 미디엄웰더이나 웰던 좀 약간 좀더 다른 부위보다 좀더익혀드시는 어, 그런 걸좀 추천을 해주시네요 이거는 살치살 쑤쑤쑤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명이나물이고, 진짜 올롱도 삼겹이나물. 네, 오도 삼겹이나물. 삼겹이면 그냥 때문에. 네, 조금 기름짐이 좀 느껴지네요. 네, 느껴지 명이나물 받으셨을 네. 때 가장 최상의 조합을 발휘하는 게 단면 삼겹산이기 때문에. 아... 기름지면 좀더 줄어드는 음명 자체가 원래 원체 맛있잖아요 이건 먹어보지 않, 않더라도 이건 하, 맛있겠다는 느낌이 확 와요 젓가락으로 잡았는데 고기가 드러운게아 이것도 그냥 먹긴 그렇고 또 완전 쏴싸싸 감탄사만 나오네 진짜 와. 삶에서 또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음. 새우살을 또 이렇게 <웃음> 주셨어요 와 이거는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하. 이거 한잔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 화요예요 화요 아 이거 형님 이거 너무 많은데 한잔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. 근데? 이거를 아 참, 에, 형님도 간만에 뵙고 있으니까 초중 자을겸 해가지고 <웃음> 이거 거의 300, 3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형님이 뭐냐면 서비스 영상을 좀 담아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. 이제 오늘 또 직원분이 또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고 하니까 또 한번 서비스 겸해가지고 뭐 하는 거 어떠냐라는 그 의견이었어요 그걸 좀 재밌게 하려고 형님이 이렇게 하신 건지 무슨 뭐 절대 형님이라고 뭐 갑질하거나 예 그러신거 아니에요? 근데 우리 형님이 약간 좀 감칠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어, 좀알아내라고 하면서 우리 형님이 약간 좀 감칠 캐릭터는좀 있어 음. 그래서 제가 한번씩 연락 안한 적 적은... 있다. <웃음> 하하하하하하 농담 농담 여러분 장난입니다 <웃음> 자 이거 대방의 새우살 음. 이 와사비가 여러분들 이게 좀 많은 것 같아도 이게 조금 그 향이 많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정도 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음. 다시 새우살. <웃음> 아까 안심에 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 새우살로 와. 아, 시 음. 와. 붐. 게 부드러움이 졸살의 부드러움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좀 이게 졸살은 약간 기름기가 좀 느껴진다고 치면 새우살 같은 경우는 부드럽지만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.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 그런 느낌 식으로 해가지고. 음. 삶이 자 이제 우니와 고기 파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니라면서 밥으로 해가지고 또 비벼내면 또 밥을 살짝부터 네. 드셔보시고요. 은 고기하고 연어 알, 우니하고 해가지고 같이 최고는 있죠 이거 예스계 베이스 예예 음. 베이스 예이스 기본 베이스는 일본 음식인데 현지화를 좀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걸좀 이제 감이 해가지고 음. 국수 그 위에 새우 아마 콜라벼 어, 네. 거위아 이게 아아마마예 또 일본 분들이 또, 마를 또, 좀 많이 드세요. 또, 그, 마 밥이라는 걸좀해 드실 정도로. 어. 근데, 마가 이게 또, 그냥 마만 100% 갈아는 거를 좀, 그냥 그것만 먹은 적이 있었는데, 조금 약간 좀, 콧물 먹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, 조금 저거부하였어 <웃음> 이거, 마는 또, 차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즙으로 해가지고 약간 주스처럼 그렇게 해 먹으면 또, 굉장히 또 맛이 좋거든요. 술은 는 여러분들 제일 맛있게 먹는 게 소리 내면서 먹어야죠. 제말씀 여러분 진짜. 음.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이거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돼요. 많은 호불호가 또 이것도 나눌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그 질감 때문에. 음. 저는 그런 거 크게 따지진 않으니까. 네. 네, 지금 이제 좀 배가 좀 이제 먹은 것처럼 차고 있네요. 그것도 확인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네.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적당하게 좀 이제 만족하실 정도로 드셨는지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네. 네. 혹시나 배가 덜 찼으면 좀더 다른 이제 음식을 더 주시겠다라고 이제 뭐 처음에 말씀하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십니다. 드셨던 고기를 다 다져서 안에 체다치즈, 모짜렐라 치즈로 같이 튀겼고요 어. 타르타 소스와 샐러리로 베이스로 양념을 해드렸고요 자, 그런데 쏴서서음 오. 이름이 샌드위치인데 약간 프리미엄 <웃음> 샌드위치로 좀 프리미엄. 여기 음. 음, 청매실로 해가지고. 매실 자체는또 소화가 원체 또잘 되는 음식으로 또 유명하니까, 음. 매실 자체가 일단 신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단맛이 좀 가미를 해가지고 그 중화를 좀 시킨 것 같아요. 음. 크게 신맛은 많이 안 나는 데. 씨는 어, 이제 빼고. 자, 여러분, 이거는 이제 과일 숙성시킨 망고와 멜론. 음. 아. 아, 왜 제가 아냐면 이 망고를 그제 방송 시청자 형님 중에 소풍호핑 형님이라고 그. 태국에 진짜 완전 최고급 망고를 보내주신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트라 있는데 파는 그 망고를 먹었을때랑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살짝 그 상큼함이 있는 와 근데 그때 먹었던 망고 막그 최고급 망고라고 보내주신거 그 망고 맛이 더나 아. 마지막 먹는것까지 어. 아 어... 정말 여러분들 오늘 첫 입을 댄 음식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후식까지 해서 흠 잡을 때가 일도 없는 흠이라고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음식 맛 자체도 정말 최고가 아니면 손님한테 내놓지 않는 진짜 그런 느낌으로 아 어... 정말 대우받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맛있게 식사를 잘했어요 여기서 아 W가나 여기 진짜 제가 뭐 자주 올 수는 없겠지만 한번씩 우리 또 형님 <웃음> 만나러 오면서 형님한테 졸라가지고뭐 네, 먹으러 가고 싶냐고 라 하면 가장 먼저 여기를 얘기할 것 같은 네,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진짜 정말 오늘 만족하고 너무 맛있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제가 이렇게 좀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네, 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<웃음> 감사드리고 아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는 진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어, 특별한 기념일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뭐 기분 내고 싶으실때 그때 진짜 한번 방문해보셔도 정말 후회가 없을실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. 정말 하... 아무튼 저희 진짜 최고의 집이었습니다. 정말 너무 맛있게 잘먹었고요자 네.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맛있는 이 비싸고 맛있는 밥 어, 먹을 수 있게 우리 또 지원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